와 맛있겠다 음, 맛있어. 맛있어 응 탱글탱글해 응? 응, 맛있어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코코넛? 코코넛 드림프 코코넛 응. 드림프 달달한 맛도 있고 맛있어 음~~ 이거 안 먹었으면 서운할 뻔아 진짜? 응 맛있어 요응 맛있어 으아~~ <목소리> <목소리> 어, 엄청 높다 빌리 엔젤 빌리 엔젤? 일단 생겼어요. 오케이. 살이 음 엄청 많이 찌겠는데. <웃음> 아, 나 이게 제일 마카롱이네. 지금 이따.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 색깔 마카롱. 하나씩. 되고, 그냥 찍어서 아. 먹으면 결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아. 이렇게 하나를 섞은 다음에, 아. 이렇게 돌돌. 돌돌, 돌돌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엄청 음. 예민.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엄마가, 이건 넣어 먹어봐. 아이고. <웃음> 아이고, 뭐야, 이거. 실력이 부족하구만. 니가 해봐. 이건 <웃음> 위에 뭐가 많아가지고. 응. <웃음> 음, 다른 걸뭘까요 우와. <웃음> 이거 완전 초콜릿 덩어리인데? 응, <웃음> 음, 음. 그래도 너가 먹어야 되지. 왜? 어? 넌살도 괜찮은데 엄마는 <웃음> 너무 많이 줄것 아, 같아. 내가 살 때는. <웃음> 우와. 먹게요 그냥 맛있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응 우와 나도 이렇게 했어 짠 음. 마 맛있다 근데 연유는 많이 달아 보면 근데 플레인 요거트에서 먹으면 어떨 때 그냥 먹기 막 그럴 때 있거든 가끔 정말 맛있어 우와 <웃음> 아엄마 이거 줘 볼게 아 너무 맛있어 풀렸다 생탱하다 이렇게 하면 결을 느끼다고 이거 어떻게 먹어? 너무 맛있어 보여, 야, 엄마 먹어. 아니, 빨리 먹어. 응? <웃음> 맛있어? 대박. 대박이야? 음! 음! 완전 맛있다. 응.